X. 스 X. Y는 X. Y는 해서대칭이 X. 을는 m 서 이렇게. 음. 아, 는 m 이렇게 s X. 보다더 비슷하게 잘 그렸다. 그러면, s 마 Y는 m X. 는 f i n u s X. y 퍼펙트 n 요 맞아요. 는렇게 해서 대칭이동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음흠. 네. 네, 좋아요.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자란 오다 끝났어 <웃음> <다란>. <웃음> 나이스하게